어 이걸 이킵할 수 있다고? 어 그러네. 댑 댑. 오예우아우 아. 예, 여러분, 착해 착해 착해 이게요. 오늘은 띠 시뮬레이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꺼워질수 있는지. 어저 뒤에 친구봐 엄청난데. 그런데 나는 어 엄청 띠한데너띠 시뮬레이터 띠하면 두껍다는 얘기죠. 몸을 점점 두껍게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오희 어 예. 이거. 닌자 레전드의 점프를 갖고 있네, 똑같이 이건 햄버거 동상 아니야? 오, 햄버거를 먹어야 되나 본데? 어, 여기 보니까 섬들문도 있고, 게이트도 있고, 봐봐요 이거 이거 하면 또다 섬으로 가는건데, 위에 또 섬이 있나? 그러네, 닌자 레전드랑 똑같네 햄버거를 먹는다고? 점프도 있고 햄버거가 있어, 돈도 있고 햄버거도 있는데, 잠깐 보자 햄버거를 잡아볼까? 원띠크니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원띠크니스를 주네 우 어, 보면 펀치도 있고, 펀치는 뭐지? 원펀치 아 이거는 근육 키우는 거 근육 시뮬레이터랑 닌자 시뮬레이터랑 닌자 레전드랑 합쳐놨네 음, 오, 야, 너 무섭다 무야너뭘 야. 어, 먹고 있는 거야 그 KFC 치킨 아니야? 한바오패도 있네 자 피스트 주먹도 살수 있고 음식도 살수 있고 치킨 다리 치킨 다리인데 왜 이렇게 까매 응? <웃음> 태어먹 이거 완전 초코바 같은데 자45 아이스크림도 살수 있네 스터맥 아 이게 그거 같은데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지금 30이에요 나 근데 이걸 하면 100으로 되네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써요 그리고 리버스 할수 있고 투밀리언 모으면 아, 정말 닌자 레전드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웨이트리프트 웨이트 리프트 시뮬레이터 맞죠? 오 여기서 때릴 수 있어 나 때리지마 내가 좀만 강해지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용서치 않겠어 자 좋아요 닌자 레전드도 재밌고 근육 시뮬레이터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두, 두 가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을 꼭 해야 될것 같아 3번 이건 뭐지? 아 이거 밟는 거네 똑같네 그러면 그 근육 시뮬레이터랑 와, 햄버거 있다 어 여기 햄버거를 먹으니까 10개를 줬어 햄버거를 햄버거가 린자이널 드데에서그기 같은 건가 일단은 후드에 좀 집중을 해보자 자어 지금 벌써 나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세네개의 띠그니스를 주네 네 배씩 두꺼워진 거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새 두꺼워졌네 완전 홀쭉했었는데 랭크 체인지 오오오이 친구 때려볼까? 아! 어. 어 이겼어 여기가 세이프티존 인사이드 세이프티존 여는 세이프티존 아니네 여기만 세이프티존이네 어이 몬스터 너 피자를 먹고 있구나 아 어. 나도 펫시좀 필요할 것 같은데 펫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도와주잖아 펫은 어떻게 하는거야? 펫펫 패. 패 여기서 뽑을 수 있고 햄버거 100개가 필요해? 얘 햄버거 1000개 댄스 크림슨 이거 댄스도 판다 어프로스 a 버니 삼바오 이거 다 갖고 싶은데? d a n c 스 n 스스는두 개까지 할수 있네 쌈바 댄스 두 개까지 할수 있어? 쌈바 뭐야? 오와 홀라라호라라라 h 라 이런 e e n s 서 홀라 홀라. 오예 오케이 오케이.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이란이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이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이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 오! 아싸싸! 신나게 먹어! 아싸싸! 신나게 먹어! <웃음> 댄스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아싸싸! 점프다 신나? 그러네! 점프도! 점프도! 춤추면서 점프를 하네! 히야! <웃음> 히야! 이거 마치 이 친구 셀카 찍는 거 같지 않아? <웃음> 똑같아! 되게 비슷해! thickness 2배! 코인 2배! 헬스 2배! Energy, 에너지! 그지 faster eater! 이거 베스트펀치 이거 똑같은 거네 빨리 먹기 빨리 때리기 데미지 두배오 인피닛 사이즈가 끝도 없이 크는거 안 팔아도 돼 근데 팔아야 돼 결국엔 그지? 돈 나와야 되니까 패스트 러너 이거 빨리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필요해 그리고 펫 사이즈 키우고 펫 능력 키우고 하는 게 있어 나는 일단은 이거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필요한 거 같아 코인 두배 먹든 세지든 어쨌든 코인을 두배 주는 거니까 패스트이터로 하자 패스트이터 그리고 지금은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 아 이걸 먼저 사야겠다 오토 이시니까 우리 지금 2세 집중하고 있지 이거 뭐야 거미건 치킨 바켓 주세요 치킨 치킨 치킨이 제일 좋더라 근데 왜안 커지지? 어 커지네 어 몸이 바뀌었어 아 오토셀이어서 계속 팔리는구나 제일 존에 머물러요 위험해요 얘네들 4밀리언이면 우리 리버스를 하고도 남는데? 그지 이게 2밀리언밖에 안되는데 리버스를 해줘야돼 펫하나 <목소리> 졌어요 앱비오 멋있는데 와이트닌자 볼까 펫? 와이트닌자 6배! 갑자기 확 뜨네 자 이제 리버스 그8레리벌스 이거예요. 스킬 더 엑스퍼트. 그래서 35배 펀치하고 띠끄니스 주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35배 곱하기. 크, 나이스. 그리고 50% 데미지 더 주고 HP도 더주고워크 스피드 5 플러스. 더 빨라졌어. 오!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로블록스 시뮬레이터 게임을 해 봤네. 이 비디오가 즐겁다면 좋아요 한대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매일매일 받아볼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제키찌키찌키 제키 제키 기아 빠이